짜잔! 엔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디어 향수를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완전 힐링 그런 거라 제가 좋아하는 민리초코도 같이 하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힐링하기 딱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완전 저만의 향수를 만들고, 많이 뿌리고 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엔러그 만다린 뭔가 이 바다 향이 되게 궁금한데? 저희 공방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향이에요 왠지 아. <웃음> 어떻게 딱 네. 반복이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아이향 너무 좋다! 이향 넣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음, 네. 맞아요. 잘하시고 계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오. 네, 너무 좋은데요. 그쵸? 상큼하고 동시에 아. 쌉싸름한 느낌까지 들 음. 정도로, 네, 상큼한 걸 좋아해가지고... 음, 그러면 알맞는 향이 되겠죠. 솔직히 여기 탑에 있는 건 뭔가 다 그치? 좋을 것 같아요. 다재채향일것 같아요. 사실 어, 얘는 뭔가 그 꽃밭, 뭔가... 예, 네. 어, 너무 좋아요. 들어오는 그런 느 맞아요, 요게 파네이션 파네이션 에 얹는? 매트함으로 어주시는 음. 베이비 파우더 오, 어, 얘는 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소고량 네 조금조금씩 네. 음. 코코넛향 네. 무슨 향이니까? 음. 맡아보실 수 오, 있어요 어, 얘도 좋은데? 음. 프레시하고 워터리하고 달달하기도 하고 오! 뭔가 가을 겨울 그런 느낌? 음. 이거 프랄리는 뭐예요? 프랄리는 음. 어, 서양 디저트 카나멜토피라는 택배향이에요! 네. 음. <웃음> 음. 정말 먹고 싶어 서향이에요 음. 대체는 아닙니다 아, 네. <웃음> 네. <웃음>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그린바다 이런 네. 거를 뭔가 좋은 느낌이 나거든요 네. 좋아할 것 같은 거 네, 좋아하실 거예요. 이 그린은 카트 배어낸 풀 그리고 숲 속을 거는 향 그런 향 나게 될 거고요. 치박 껍질 향도 좀 느껴지시죠? 와. 네. 굉장히 네 깊은 숲속 향이 나게 되겠죠. 다음은 라스트 노트의 첫 번째 향 머스크인데요. 어, 머스크는 아예 향을 못 맡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주의 아, 주시면 진짜? 되세요. 어전 나은데요? 어, 너무, 그, 이제 코가 예민하시고, 좋으신 편이라. 아, 파우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웃음> 그쵸. <웃음> 네, 살짝. 오크는 무슨? 오크는 뭐였나? 단독향으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요. 아, 사실, 처음에는 음좀 강할 수 있는데, 여기 다른 향과 블렌딩 되면 잔향이 너무 좋아져요. 음. 보급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좀더괜찮아지시 어? 너무 좋은데? <웃음> 다행이네요 좀 매력적인 향이에요 나왜 짓지? <웃음> 이렇게3 0까지다 시향하셨고요 네 아, 지금 진정 좀 해야 될것 같아 <웃음> 이제 네. 답 너무 좋은데 그렇이두 아. 저... 아, 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애매하시면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알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버가모이랑 만다린이랑 유자랑 시트 프푸트이랑카시스 일단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할 것 같은 향들 이렇게 모아봤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흔들면은 좀 섞이는 그런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냥 딱 시원한 냄새. <웃음> 맞아요. 아니, 확실히 시원한 거는 딱 처음 맞춰서 되게 좋은데, 지속이 확실히 짧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일단 저는 이렇게는 꼭 넣을 것 같아요. 여섯 개. 응. 여기가 좀 겨울이고, 응. 라벤더 조금 넣고, 여기는 응. 아예 여름. 우드는좀 높아요. 와 오크 너무 좋아. 대박. 우와. 아, 근데 얘만으로도 너무 좋은데요? 그쵸, 네. 여러분, 오크하세요. 오크 하세요. 아 오크. 근데 제일 뭔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요, 이렇게 세, 세 이렇게 네 개. 지금 저희 기록을 돌파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박수. 결 다섯 개입니다. 일단 볼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고민을 좀해 볼게요. 네. 저희 어, 그러면 어, 기본은 우기향이고 요거 요거는 나머지를 살짝살짝살짝 해 볼게요. 네네네. 네. 하지만 더 낮춘 거는 좀더 과히 많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0 3이나 4요. 어, 0.4나 5. 4나 5. 네. 둘다 그냥 0.4로. 네. 0.4. 네. 그리고 우리 우리 0.6에 버가무을 넣어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6 1 느낌. 맞습니다. 네. 오늘라 <웃음> 네, 여기서 이제 저울에 하실 텐데요 <웃음> 만들기가 되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진짜 집중해서 만든 만큼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엄청 뿌듯하고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앞으로 선우 향수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이런 힐링이 어디 있어? 엔로그. 그 <목소리랑> 그리고 네. 이렇게 내가 시먹거 아니에요? 전 그러면 공원에서 먹겠습니다 궁원에서배요 혹시 가지면 우비덮 같은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가서 토핑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를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저도 오늘 진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걸 해본 거거든요. 제가 향수도 되게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여가지고 한번 오늘 진짜 다양한 좋은 경험 해봤던 것 같고 요거트도 제가 막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되게 맛있는 맛집이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한번 요거트집도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고 토핑이 진짜 많아서 한번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여기 있는 그 근처 공원인데 사실 토끼가 있다고 들었는데 토끼는 없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진짜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 다양한 일상들 보여드리는 선우가 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좋은 하루여서 앞으로 이런 날들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